한마 먹자, 해보세요 음, 새로운 거네 안전할까? 저긴 뭐지? 아... 얘들아, 조심해!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고 있어 잠깐, 저건 또 뭐지? 쟨 까칠이에요 까칠이는 맛없는 음식이나 나쁜 친구한테서 랄리를 지켜주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공룡 모양도 아니네 잠깐, 얘들아 브로콜리 잖아 으윽! 시나! 내 덕에 산줄 알아 그래 고맙겠지 라일리 이거 안 먹으면 맛있는 디저트 안줄 거야 뭐야 우리한테 디저트를 안 주겠다고 한 거야? 진 버럭이에요 버럭이는 라일리에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 못 참죠 정말로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거지? 디저트 안 줘? 좋다 이거야 그래 저녁 먹을게 그 전에 아빠는 이거라 받아! 라일리 라일리 여기 비행기가 오네 우와. 아! 오, 비행기네? 얘들아 비행기 떴는데 비행기네 아 <목소리도>